다이어트 성공하면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뭐가 있나요? 정말 많이 받은 질문이었다. 다이어트 기록 시작 121.1kg 이때는 부족한 식사량에 정신이 혼미해서 하루하루 버티자 이 생각 외에 다이어트 목적 같은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할 칼로리가 부족했다. 숨쉬기도 벅찰만큼 배고팠었다. 힘든 시기는 지나왔고 마지막 목표까지 10kg도 안 남았다. 나살 나 빼면 뭐하지? 뭐 하지? 이제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 뭔가 하고 싶은 건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눈앞에 다가오니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냥 가벼운 몸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센 척하지 말고 다이어트 성공하면 꼭 해보고 싶은 다섯 가지그중네개는 구독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결정했다 첫 번째 24시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기 만 칼로리, 이만 칼로리 기준 정하지 않고 칼로리 따위 계산 안하고 진짜 그냥 본능으로 먹고 싶었지만 살 빼면서 참았던 음식들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흡입하고 싶다. 바로 10kg 가는 거야. 중간중간 포기 위기도 많았지만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댓글보고 정말 힘 많이 받았다. 두 번째는 내 몸에 맞는 옷 쇼핑. 도전해보지 못했던 패션 도전. 맞춤 정장 구매하고 싶다. 바디 프로필은 아니어도 이런 사진은 찍어보고 싶다. 나 카리스마 있어 멋진 옷 입고 개토끼랑 가족 사진도 찍고 싶다 살 빼면 얼굴 공개하는지 질문도 많이 받았다 가면 이 까짓 0 0번도 벗을 수 있다 항상 3중 코팅 가면 쓰고 다닌다 세 번째 리스트는 초고도 비만으로 10년 넘게 못 탔던 놀이공원 가서 바이킹 타기 나는 바이킹에 한이 많다 내가 떠나면 나를 바이킹 옆에 뿌려줘 바이킹은 혼자보다 같이 타고 싶다. 얼굴 공개는 못하겠지만 바이킹 타는 날 우리 만나자. 내가 바이킹 쏜다. 네 번째 리스트는 이거다. 10개월 전이면 몸무게 100kg 넘었을 거다. 저 당시 목표는 70kg대 진입이 더 중요했다. 살도 못 빼는 다이어트 유튜버는 되고 싶지 않았다. 이제는 70kg대 진입했고 목표 몸무게 도달하면 번럽보다 유튜버에 더 에너지를 쓰고 싶다. 지금까지 뺀 몸무게 4 2 k g 보다 마지막 남은 8kg이 더 많이 힘들거다 마지막까지 힘낼 수 있게 목적의 의식, 방향성 잃지 말고 닥치고 살 빼자 채널 근본 가장 기본도 끝을 못 보면 뭘 해도 끝을 못 본다 항상 지켜봐주시는 1.7만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이거다 이번 생에 가능할까? 타바스코 생산공장 꼭 가보고 싶다 마스크를 진심이야.